안녕하세요. 약팔러 왔습니다. 신경망 돌연변이의 학자를 곁들인데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. 늑대에서 말자를 줘서 빠르게 돌연변이 올려줄게요. 케이틀리는 이자를 생각해서 그냥 일라우이 올려주겠습니다. 저도 따라가 줍니다. 이겼네요. <놀람>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거는 다행히 말자템이 나와줬네요. 모렐로 만들어줄게요. 연승내목이따 쌍돌이치라서. 힐은 없는 것 같네요 이겨줍니다 스킬 많이 쓰니까 루벤 선택할게요 이거 망토 먹겠습니다 가고이 바로 만들어주고 블루 어 이건 질 뻔했네요 말자가 이제 이성이라서 딜잘날것 같습니다. 사학자 야 만화가 진짜 금방금방 쳐는 것 같지 않나? F전 여자가 이 정도였나? 어디 두들겨 볼까? 음, 커피 이나비어 카이사 나왔습니다. 오드랜더니 맞춰줄게요. 진짜 무한 스킬 맞이하가 되었습니다. 카이사는 생각보다 스킬이 못 꼴리는 것 같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칙스 올려줄게요. 여기는 초소형인데말자가삼성이네요 보내줍니다. 칠코가 나왔습니다. 문신령에서 음, 뽀피가 나왔습니다. <목소리> 여기 요즘 핫하다는 고물상 타격대 했는데. 망가버립니다. 전부 다 불타버리든지 되 상대방 그냥 다 팔았네요. 요1회 삼성이 떴는데 어 전투 기대가 됩니다. 게임을 잊고 지만요. 오늘 경기 요약하자면 유지력은 진짜 좋았어요. 총검 말자아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